안녕하세요 여러분 쨍이에요 <웃음> 오늘은 이렇게 눈썹이 없는 상태로 카메라를 켰는데 피부 화장이랑 입술만 딱 했고 오늘은 제가 홀리님의 스튜디오를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홀리님한테 센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지금 이 얼굴로 가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는 좀 민망해서 했고 눈썹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짠 하고 앉아서 홀린이 즈 화장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사실 콜라보 영상을 찍기로 하기는 했는데 저 지금 진짜 화장품 아무것도 안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그럼 일단 가볼까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앞머리를 자를 거예요. 풀뱅으로. 예전에 한번 풀뱅으로 자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자를 겁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 날씨 흐리다고는 했었는데 아배고파 아침에 요거트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요거트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TMI인데 제가 안경 메이크업 했을 때 썼던 안경 있잖아요. 제가 그 안경을 정말 그냥 시력 맞추는 용 안경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안경을 동네에서 그냥 샀었는데 그 동네에, 동네 안경점에 엄청 문의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온 건데 안경점이 여기거든요? 저기 밝은 안경? 거기 다가 문의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여기 진짜 작은 동네 안경점인데 안경을 이제 다다 다 사가셔가지고 재입고 계획이 없다고 하셨대요 말해주고 싶다 정말 k 마 i 죠 배고프다 배고프다 근데 홀리님 사무실 가는데 맛있는 거뭐 사가야 되지 않을까? 마카롱을 사가야겠다 마카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콧바발도 사가야 되나? <웃음> 짜잔 드디어 홀리랜드에 입성하나요? 좀적 음, 아니야? 눈썹을 가리고 인사해야겠다 어? 눈썹 가리거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제 눈썹을 안 그리고 왔어요 제 화장해주세요 <웃음> 빨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웃음> 비와요? 비 많이 와요. <웃음> 여기도 안전비요. 손님들 이거, 이거 드시래요. 손님이라고 <웃음> 아, 아, 하지 말아주세요. 아, 눈썹을 안 그려가지고. 그리고 손님. 네. <웃음> 오, 예쁘다. 아 이쁘다. 아, <웃음> 약간 손님용? <웃음> 좀. <웃음> 너무 예쁘다. 어머 레고. 어머 이거 뭐? 야 <웃음> 너무 귀여워. 와, 짱귀엽지. 이거도취미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거 뭐할 건데? <웃음> <웃음> 없어. 나도 <웃음> 나올래 예린아. 나 눈썹을 안 걸어서 내 얼굴 나오기 싫어. <웃음> 어, 어, 안 보이는데? 아, 눈썹이 안 보인다고? <웃음> 빨리 저 화장해 주세요. <웃음> 우리 공식적인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럼. <웃음> <웃음> <웃음> 어떤 거요? 아, 맞아요, 성형 거. 메이커. 아, 반반하면 재밌을 것 같아. 반반이요? 렌즈통 있어요? 렌즈까지 빼야 되고. 응, 네. <웃음> 오, 정리 진짜 대박이다. 반반을 너 이것 때문해가지고 그냥... 누가 진짜 얼굴을 잘 만드는가. 언니랑 저랑요? 성형 반반? 아, <웃음> 댓글로 그래서 받는 거지. <웃음> 누가 재밌겠다. 이벤트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렌즈업도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일단 눈썹이랑 렌즈만 빼면은 일단 다 하기 때문에 집갈때 어떻게 가죠? <웃음> 주제가 바뀌었어. 아 진짜가 걸렸어. 솔리 우리도 이런 거 맞추자. 소윤. 응. 소윤. 짜란, 주제가 바뀌어서 반반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오늘 소연님이 <쌤이> 저랑 촬영하려고 <웃음> 홀리든지 <홀리빈디> 놀러 왔는데요, 여러분. 따연님이 아주 소연님한테 주 네, 제가 따연이에요. 따연님, 단 소연이가 반접신하기 메이크업을. 제가 오늘 줄 선물을 준비해놨든요 <웃음> 어, 진짜요? 정말 <웃음> <웃음> <사나. 우와>, 뭐야. <웃음> 아 산물. 이거 완전 지금 최초로 받는 거 알죠? 내가 만나서 죽겠다고 닉지한테 보내드렸어 진짜요? 목만물 빨리 어 <웃음> 대박 근데 저 진짜 살려 했어요 그래서 살짝 던져봤는데 홀리님이 말을 하고하셔가지고뭐 마시실래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뭐 응? <웃음> 오렌지 주스? 그럴까요? 아 오렌지 주스는 여기 <웃음>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점심 주셨어요? 아니요. 왜요? 괜찮아요. 야, 우리 저기 위에 이배고아 일로.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파? <웃음> 배고파? 너배 배고파? 배고파? 배고고파 배고파? 배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 배고파? 고파 배고파? 배 배고파? 배고고파 배고파? 올라가서 반복 짜렀 그럼 전피부는 하고 왔으니까 그냥 반은 지우면 돼 그니까 반지죠반 응, 지우면, 지우면 되지 뭘까? 뭐 아, 아, 아, 겁나 쩌는 걸로 하고 네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형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요 진다고요? 그럼 진다고요. 진다고요 죄송한데 제 눈썹이 다 해요 제 렌즈와 너무 영롱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 <웃음> 화장대 정리를 했는데 분명히 <웃음> 그럼 저는 많이 쓴것 같은 거로 세고 쓴것같요 세일 슬기요 진짜로 전자기 화장품을 미리 넣거든요 너무 늘 쓰시던 거 아닙니까? 너무 화장하고 아닌가? 아, 정말 나는 행복을 고민이네. 에이블리 지원군으로 소화는 잘. 또 쉐도우. 근데 이거 너무 했던 거잖아. 응? 하세요. 어? 저기요. 네? 대표 맞으세요? <웃음> 하세요. 소사장 믿어. 아, 또 내가 이겨줘야겠네? 아, 정말. 잠깐만요. 근데 투표를 집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겠다. 구글 설문지를 이거 인기투표 아닌가요? <웃음> 아, <아래에서> 진짜, <웃음> 진짜 객관적으로 하지? 이게 제일 무난한데, 그치? <웃음> 무난으로 내일키는 히트를. 잠시만요. 빨리 카메라 끄덕끄덕해. <웃음> 그럼 난 이거 하래요뭐 <웃음> 먹으셨죠? 이거 세개예요 이거 이번에 홀리님이. 홀린... 공구 한 입큰 글리터랑 섀도우는 이거로 골랐는데 오늘 컨셉은 약간 클럽. 속눈썹이 다하는 거 아시죠? 어? 저 속눈썹 연장했는데 한쪽 떼고 올까요? <웃음> 나 연장 샵좀 갔다 올게 한쪽 <웃음> 떼게 이건 무슨 색이지? <웃음>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는 홀리님의 브로우를 드리겠습니다. 컨셉 처럼 이렇게 투구도 이런 걸 입고 있어. 나는 약간 힙질이 컨셉으로 입었어 이것도 있는데 무려 화사님의 사인을 받은 선인데 그럼 안 써요 왜? 너무 떨려서 아니에요 왜 써요 나도둑이야 뒤적뒤적 <웃음> 나 진짜 도둑인 거 아니야? 치러온 사람은? 안 들어야지 와 아, 난 그럼 지워야겠어 한명 만지고 한명지우난 지우는 걸로 승부를 보겠어 이거랑 아니 뭘 계속 뒤지는데 담는 게 없네 아니 블러셔가 어 있지? 신발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워 오빠 이거 찍어줘 나 이거 봤었다고 자안으로만 보던 그거. 아니에요. 우리 1인분 됐지. 그럼요. 우리 식성이 별로 없어서. 식 오케이 천사같지 언제 이렇게 심판받는 음식을 하사해 주셔서 하늘에서 죄를 심판받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홀리님이 천사야. 신척집 어, 놀러 왔어. 그니까. 너 안식당 이렇게 두근거리지 않아 있잖아. <웃음> <웃음> 헐 맛있겠다. 그거 알지? 할머니 집 가면은 못 남기는. 남기지 말고 먹어라. 오. 음 <웃음> 그니까. 여기 셀쓰면 안될것 같아 왜? 눈썹이 너무 커겨요 <웃음> 우리도 쉐킹몰대박이라 확장해서 흘리는데 옆으로 <웃음> 아 진짜 수풍은 힘들겠다 힘들 것 같아 출근은 잘할 거지? 오늘 점심에 담아둔 김치예요 와 김치 너무 다 와우 봉밥이에서 만들었나요? 아니요 브랜드 지금 맞지? 아아 <웃음> 아? 근데 어쩐 지 냄새가 뭔가 익숙한.. 맛이 맛있는 냄새. 이거는 그거예요? <웃음> 이거 홀리파파님께서 하신 고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절임헐 내가 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 나오면 안 되지 여기다 둬 근데 요즘 슬슬 모잘까나 비참긴 해렇다서 거기다 둬 어머 내 눈썹 그러니까 너는 잘지 우리 애잘 안해 어? 진짜요? 맞아요, 쌩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럽다 우리 친구들은 다 해야 되잖아 어떡해? 뭘 어떡해? 애송이 갤레기 푸면 애송이 갤레기 푸면 애송이. 애송이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겟레디라고 듣고 아무 생각 없어 <웃음> 갤레기였는데레기 요즘 누가 겟러지? 우리 아빠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카레 이정원 음. 점심 안먹고 이유가 있어. 음, 맛있다. 음. 진실의 미간을 보여주고 있어. 아, <목소리> 개 맛있다. <목소리> 음. 유전인가 봐, 요리 잘하는. 홀리파파님이 만드신 그 유명한 고추. <웃음> 고추 절임. 음! 안 매운데? 어, 개맛있는데? 그 와, 밥에다가 얹어갖고 비벼먹고 싶다. 응. 아, 맵네. 응. 아, 매워. 너무 좋아. 생각보다 좋아. 우리 너무 시끄럽겠지? 우리는 만나기만 해도 시끄러운데? 민원 들어오면 어떡해? 내쫓기는 거지 뭐. 거기 쫓겨나면은. 내 말은 못해. 우는 약간 다들 늦잠보라서 응. 아 배고프다 빨리 하고 맛있는 거 먹자 하고 개맞은 거먹건데응 솔린님은 일단 배로 불려고 시작해 응. 우는대으름이 많아서 약간 우리는 보상심리가 있어 맞아 이거는 열심히 일하고 먹어야 맛있는 거야 우린 먹을 자격이 없네 응 아니 내가 그날따라 성범이가안 먹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일리윤 브이로그에서도 안 먹어가지고 속상해 뭔까그렇게안 <웃음> 먹지? 난 성범이랑 만나면 먹기밖에 안 하거든? 근데 제가 경주 여행 한날따라 많이 안 먹었어 그날 은근히 안나왔어안 음. 먹었고 어, 올라가고 싶어했고 어. <웃음> 요즘 좀 그래 근데 나 타로카드를 봤는데 이달의 연애운을 봤거든? 근데 안 맞는데 그러니까 둘이 막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안 맞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본 말을 들었고 먹기 싫은데 맞춰줬단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이 헤어질지 아니면 맞춰갈지 이게 결정난다 이번 달에. 청범이는 나한테 폭 받아서 못해 하자. 왜냐면 내가 물질 공략을 좀 해놨거든. 선물 많이 사줘서. 그리고 유럽 여행 가야 돼서 못 해요. 대학 연인 주셨나요? 아니요. 저 막아줄게. 나. 아니, 언니, 저 여기 할머니 집온것 같아요. 응? <웃음> 음? <웃음> 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어, 왜 불러? 제가. 제대로 이렇게 요 아, 시 <웃음> 아, 그... 부산은 리지 이러고요.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아보네요. 많이 컸네. 흠, <웃음> 웃 옛날 보기만 했다고 눈치만 <웃음> 해 귀여운 바지 사 뭐야? 이게 이야 사촌동생 이름인데 미안하다. 짜잔! 반쪽, 어? 반쪽, 반쪽, 반쪽씩. <웃음> 다시 이쪽.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이렇게 반도 메이크업 다 했어요. <웃음> 저희가 이거를 투표를 올릴 건데 투표 링크는 각자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홀리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링크를 올리고 이제 진 사람이 자기 정말 아끼는 소정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 명한테 주고 네. 한 명한테 드릴 거예요. 네. 뭔지는 비공개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홀리님 영상 꼭 봐주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웃음> 와 진짜 웃겨. <웃음> 아니 어, 너무. 야나 아수라 맥장인데? 이러니까 플라스틱 걸 소리를 듣지. 어! <웃음> 나 정말 외국인들이 나한테 플라스틱 걸이라고 한다고. <웃음> 본인의 짐만 들고 나오고 있어. 내 교코 가는 거 있으면 이거 핑계로 다시 올게요. 이쪽으로만 걸어 다녀야겠네. 또가또어 안녕하세요. 어 그냥 안 써도 가지. 엄마, 영통 받아봐. <웃음> 반반 메이크업 있어. 홀리님이랑 인사할래? <웃음> 남자친구. <웃음> 반쪽만. 다 아세요? 정우도 열심히 해요? 아, 안녕하세요. 반쪽만. 어, 안녕하세요. 반반 <웃음> <웃음> 메이크업 어때? 좀 재밌네. <웃음> 어때? 나 이쪽 얼굴 이쁘지? 반대쪽이, 반대쪽이 <웃음> 더 예쁘다고? 네. 재미없네. 저라고는 더, 더안 했는데. <웃음> 반대쪽도 예쁘다 이러고 어디 가지? 그러고 캐넛은 가야 돼. 아, 집 가셔야죠. 캐넛 거기 가자. 캐디 캐넛 가야 돼요. 그러고, 이러고? 그러고 간다고? 매장을? 브이로그 브이로그 분량 뽑아야지. 이분이 예쁜 척을 잘안 하시는 분이에요. <웃음> <웃음> 저요? 가만서어 네, 인스타, 인스타. 이러고 캐넛을 간다고? 없나요? 어... 이런 거 삼다니까요? <웃음> 아, 아, <웃음> 물건 빨리 흘리고 가 <웃음> <웃음> 안녕히 요안녕하세세요안녕하요안녕하세안녕세안녕세요세요안녕하요요 네, 어, <웃음> <빨리 흘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세세요안녕요안녕하세요요요하요하요 네, 오늘 너무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요. 아마 이 메이크업 영상은 홀리님이랑 저랑 같은 날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브이로그 밑에다가 링크를 띄워 놓을게요. 그게 그 투표 링크인데 성형 메이크업 반반 메이크업 이제 누가누가 누가 더 티가 좀 이렇게 누가누가더 차이가 좀 많이 나나 약간 그런 거를 투표를 할 건데 그거를 투표를 저를 해주시면 됩니다 <웃음> 이거는 막 벌칙 이런게 아니고 각자 소장품이 있는데 그거를 진 사람이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진 사람의 소장품을 투표를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를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제가 링크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홀리님 메이크업 영상 저랑 콜라보한 영상도 여기인가? 위쪽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얼굴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 편집자 예린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왔는데 예린이한테 6살짜리 유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유찬이가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쁜 누나라고 근데 일단 이 얼굴로 그니까 보면 은 유찬이가 어떤 반응이 할지 뭔가 보면 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비하인드 컷으로 이거는 아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빼빼로를 들고 유찬이한테 주면서 인사를 하고 리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보고도 예쁘달까? 근데 나자답게는 얼굴 보고도 예쁘다고 하는 데 진짜? <웃음> 어. 당신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짜 뭐냐? 아 그게 아니라 <웃음> 누나한테 이쁘다고 하는? 친누나한테? 난 친아빠가 차은혜여도 잘생겼다고 하냐고? 어아 근데 말이 좀 달라 선망지 말자 어, 미안해 유아 유찬아 유찬아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누나 얼굴 봐봐 예뻐? 아. 아니 이거 보고. 봐봐 아. 어. 이 얼굴 예쁜가본데? 예쁜 오빠 방금 허옷을지는데 <웃음> 그럼 오빠 리액션으로 바꾸자 이참아 이거 선물 다시 뺏어야겠다 반응이 없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역시 자본주의가 나왔어 누나, 누나 얼굴 이뻐? 어. 진짜? 왜 일.. 1, 1초도 안 보는데? 얼굴 이뻐? 어. 이 얼굴이래 이 얼굴 봐봐 <웃음> 어디가 될까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가 될 거야? 이렇게 해줄까? 여기. <웃음> 여기. 아 엄마! <웃음> <웃음> 유찬이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방송 탔다고 하면 돼 따라해봐도 나. 이거 막 구독 감자 해봐. 부끄러워. 해봐.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거 따라. 구독 감자. 감자 해봐. 감자 해봐. 감자. 밑에 찍는 거 좋아하잖아 해봐. 시작. 여기까지 왔어 지금. 시작. 감자. 감자 해봐. 구독 해봐. 여기 에리도 여기 들어봅시다. 보고 구독 좋아요 강자! 달자 와요 와요 고구마 <웃음>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양파 양파 <웃음> <웃음> 유찬이 데뷔하겠네 이제.